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해상운송론 제23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3강도 지난 시간 이어서 용성계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용성계약은 크게 제1절 부정기화물운송계약과 운송과 용성계약, 제2절 용성계약의 체결과 표준계약서식, 제3절 항해용성계약, 제4절 전기용성계약을 순으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항의, 제3절의 항의 용성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3절의 항의 용성 계약은 의의와 계약의 주요 내용, 정박 기간과 최선료 등을 순으로 공부하게 를 되는데요. 먼저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항의 용성 계약은 특정한 항의를 할 목적으로 선주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의 정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협의의 용선계약은 선박 소유자가 선장 이하의 선호 및 필요한 속고 등을 갖춘 선박을 제공하여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해서 용선료를 지급하는 계약인데요. 이러한 그 협의의 용선계약에는 즉 운송형 용선계약이라고 할수 있는데 항해용선계약과 정기용선계약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 항해용선계약은 특정의 일항해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의 항해를 단위로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용선자가 특정의 일항해 또는 복수의 연속항해를 일괄에 계약하는 연속항해용선계약도 있는데 이러한 그 항해에 대해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는 운송계약으로서 선박 소유자는 단순히 선박의 의장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박의 운항관리, 항비, 연료비, 수선비, 예선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 운송행위에 관련된 위험을 모두 인수하게 되고 요 용선료는 운송된 화물의 수량이나 선복량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순수한 운송계약의 성질이기 때문에 전기용선계약과 같이 용선자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등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계약하에서도 용선자가 제3자 간의 재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화물운송에 관해 용선자가 재운송인으로서 역시 책임을 치게 됩니다. 다음은 정기용선계약은 6개월 1년 후는 수년이라, 수년이라는 일정기간 선언을 배승한 선박의 운송 서비스 능력을 제공하는 계약을 정기용성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들 계약의 공통점은 용성계약의 내용이 계약 당사자 간에 맺어진 용성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지만, 동상한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전형적인 표준계약서식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항해용성계약 하에서도 재운송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재운송계약의 종류로는 항해용성계약을 체결하고 용선자가 다시 항해용성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의 화물을 실어주는 개품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요. 이때 최초의 항해용성계약의 당사자인 선주가 이행운송인, 즉 실행운송인이라고 볼수 있고요. 최초의 항해용성자는 계약운송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행운송인이 실제 운송을 실행하게 되고 이 최초 항해용선자는 제3자와 항해용선계약이나 개품운송계약을 통해서 운송을 해주는데 이 사람은 운송실행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운송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이때 제3의 화주는 순수한 화주로서의 용선자 또는 송화인을 얘기하게 되고요. 최초의 항해용선자가 제3자인 화주에 대하여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제 항의 용성 계약에 의한 계약 운송인으로서의 책임 또는 개품 운송 계약에서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 최초의 항해 용성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 항해 용성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분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전부용성계약과 일부용성계약, 항해용성계약과 기간용성계약, 물건용성계약과 여객용성계약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아 먼저 전부용성계약과 일부용성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부용성계약은 운송에 제공하는 선복이 선박의 전부인 용성계약을 전부용성계약이라고 합니다. 또 일부용성계약은 운송에 선박의 일부만 제공하는 용성계약을 얘기합니다. 아, 상법은 이를 달리 취급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전부 용선계약을 중심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슬롯 용선과 스페이스 용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기선 운항자가 선보 일부를 용선하여 제3자와 자신이 운송인의 자격으로 재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물건을 운송하는 경우에 최초의 용선계약은 슬롯 용선 또는 스페이스 용선이라고 합니다. 이 항해용선 중 전형적인 일부 용선 계약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슬롯 용선자는 선복을 빌려서 운송인이 된다는 점에서 전기용선자와 비슷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요. 용선자가 전기선사라는 점에서 슬롯 용선을 항해용선과 구별하거나 전기용선도 아니고 항해용선도 아닌 혼합형의 운송 형태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슬롯 용선자가 제3의 화주와의 운송 계약에 의하여 자기가 용선한 선복을 제3의 운송에 이용하는 것은 재운송계약의 한 형태로서 항해용선계약 체결 이후 자기가 확보한 용선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이용 형태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겠습니다. 본질은 항해용선계약 중 일부 용선계약인데요. 전기선 운송 서비스에서는 해운동맹에 가입한 다수의 선사간에 선복을 공유하여 일정한 선복을 상호안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무적으로는 개별 선박에 대하여 각각 선복의 일부를 항해용선한 일부 용선계약의 한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항해용선한 선복에 대하여 용선자가 재운송계약을 통하여 운송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것은 원래의 항해용선계약과는 별개의 계약행위로서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해용선계약과 기간용선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해 용성 계약은 특정한 항해를 단위로 용성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이고요. 기간 용성 계약은 용성 계약의 존속을 일정 기간으로 정하는 것을 우리가 광의로 기간 용성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용성 계약은 거의 정기 용성 계약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순 기간 용성 계약은 오늘날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은 선박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의무를 치지만 항해를 단위로 운임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항해용성계약의 규정은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 성질상 항해용성계약의 일종으로 보고 있고 다만 존속을 기간단위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기간용선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으로는 이 양자의 구별의 실익은 실제로는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물건용성계약과 여객용성계약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물건용성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운송에 제공하는 선복을 용선자가 물건의 운송에만 이용하는 경우 이것을 물건운송계약이라고 합니다. 반면 여객운송계약은 여객의 운송에 이러한 용선 선복을 이용하는 경우이고요. 우리 상법 제2장 제3절에서는 물건용성계약으로서 항해용성계약을 규정하고 있고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여객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 용성 계약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는 법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있습니다 어, 다음은 그 항해 용성 계약의,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계약의 주요 내용은 계약 당사자 용선할 선박 예정 항해 화물의 종류와 수량, 운임에 관한 규정, 정박기간 채선료, 디텐션 차지, 초출료, 예상 선적 가능일, 취소일 등이 이런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계약의 당사자로는 선주, 용선선주, 관리선주, 용선자 등이 있고요. 용선할 선박에 대해서는 선명, 국적, 톤수 선급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계약 당사자 용선할 선박과 예정항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계약 당사자는 모든 항의 용선 계약서에는 서두에 계약 당사자의 이름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주는 선박의 소유권자가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타선주로부터 용선한 선박을 운항하는 타선 운항자의 경우에는 용선 선주 또는 관리 선주, 즉, 차터드 오너 또는 디스포넌트 오너라는 명칭으로 기재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용선할 선박과 예정 항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선할 선박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를 기재하게 되는데요. 선명과 함께 국적, 톤수, 성급을 기재하게 됩니다. 용선할 선박에 관한 사항 중 용선자가 가장 관심을 갖는 사항은 화물의 적재능력인데 주로 중량톤수 즉 데드웨이트 타니지로 이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때 중량톤수라 함은 선박이 만재흘수 도달 시에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중량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화물 적재 능력이라는 것은 각각의 화물별로 그 적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량 통수에 대한 응급이 어떤 화물이라도 반드시 그 정도의 양만큼 운송할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본선의 위치 또는 목적지로 항의하는 선박의 위치를 또 표시하는데요. 이것을 예정항의라고 합니다. 이 예정항의와 관련해서는 선적항과 양육항을 특정하여 하입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일정한 항구 또는 일정한 지역을 명시한 채 용선자가 이중의 어느 항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방식으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의 종류와 수량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적 운송할 화물의 종류와 수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용선자가 수출업자 또는 매도인으로서 특정 수출 물건의 운송을 위하여 용선한 경우에는 선적할 화물의 종류와 수량이 특정되어 기재되지만 용선자가 일반 무역업을 위하여 용선한 경우에는 선적할 화물에 관하여 일정한 종류의 화물들을 적시하고 그 중에 어떤 것이라도 선적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와 같은 방식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용선자는 만재 화물을 선적하여야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추가로 약정되는게 보통입니다. 용선자가 선적하기로 약정한 일정량의 화물을 다 선적하지 못한 경우에도 용선자로서는 실제 선적하지 못한 화물에 대한 운임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운임을 일컬어 공적 운임, Dead f r i g h t 라고 합니다. 다음 운임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알하겠습니다 그 통상 운임요일과 이 운임요일이 적용될 화물의 중량 또는 용적단위 그리고 운임을 지급할 시기와 장소에 관하여 규정을 하게 니다 운임의 계산 방식으로는 선적 시의 화물 수량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양육 시의 화물 수량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측정기구의 차이 또는 항해중 중, 자연증발 기타 이유로 해서 선적시와 양육시의 화물 수량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화물의 수량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운임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 운임지급시기와 관련해서는 선하증권 발행시에 지급하기로 할 수도 있고 추후 목적지에서 화물인도시에 지급하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운임후불의 경우에는 선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주에게 운임이 지급될 때까지 화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유치권을 허용하여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환율 변동과 관련하여 운임의 지급통화를 특정하여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선정 및 양육비용에 대해서 아보겠습니다 선정 및 양육비용이 약정 운임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용선자가 선정 및 양육비용을 운임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박기간최선료 초과정박, 손해배상금, 조출료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항의용성계약에서는 이정박기간즉 레이타임 또는 그 레이데이, 최선료 초과정박, 손해배상금, 조출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의용성계약과 계약, 관련해서는 이러한 그 정박기관과 최선료라는 제목으로 그 초과정박손해배상금 조출료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이 어 교재로도 한 권씩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만큼 이제 그 분쟁이 많고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어이 내용들이 이제 가장 많이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먼저 정박기관은 선주와 화물의 선적 양육을 위하여 용선자에게 허용하는 기간을 우리가 정박기간 즉 레이타임 또는 레이데이즈라고 합니다. 이 용선자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이 기간을 사용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은이 정박기간을 3일로 정했다면 이 3일 36시간 이내에는 어 마음대로 선적 양육을 할수 있고요. 선적을 하는데 36시간 또 양육을 하는데 36시간 이런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된 기간 안에 그 용선자 왜냐하면 이 항해용선계약에서는 통상적으로 선적 양육을 그 용선자가 하게 되기 때문에 3일 안에 용선적을 하세요, 하역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 안에는 얼마든지 비용 부담이 없이 이 기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초과 정박 손해배상금은 이 3일 정해놨는데 3일을 초과하게 되면 용선자는 선주에게 정박 기간 초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초과정박 손해배상 또는 detention charge라고 합니다. 또 조출료는 용선자가 이 정해진 정박 기간을 전부 사용하지 않고 선적 양륙을 종료한 후에 이미 그 사용하지 않은 부분만큼 선주가 용선자에게 환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조출료라고 합니다. 어, 왜냐하면 그 3일 뭐 선적의 3일 뭐양육의 2일 이런 식으로 그 정박 기간을 정해놨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기간을 단축하는 만큼 선박의 횟수가 빨라지기 때문에 용선자는, 이제 선박 소유자는 이 선박을, 다른 운송에 또한번 사용하는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그 선적 양육 시간을 단축해줬을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조출료를 환급해주는 이런 형태의 계약이 이루어지는데요. 선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선박을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으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용선자에게 이와 같이 선적 양육작업을 빨리 진행시키도록 보상을 해주는 것이 조출료이다. 보통 이 조출료는 최선료의 절반 정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보겠습니다. 또 최선료는 용선자는 원래 위 정박 기간 내에 선적 양육을 맡아야 할 용선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이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용선계약 위반이 되고 선주에게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 최선료의 법적 성질은 약정 손해 배상액으로서 선주는 그 손해 발생을 입증할 필요 없이 당연히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외 에 초과 정박 손해 배상금은 불확정 손해배상액으로서 선주는 그 실손해를 입증해서 실손해액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어 실무상 이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최선료와 같은 급액을 인정해서 주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최선료와 초과정박 손해배상금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최선료의 법적 성질은 약정 손해배상액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또그 용선료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대개 이제 약정 손해배상액으로 보는데요. 이 최선료라는 것은, 그 예를 들어서 앞에 설명될 때 제가 이제 36시간 또는 24시간 동안 선적을 해라, 양육을 해라, 이렇게 정박기간을 정해놨다고 합니다. 정박해 는 기간 중에 이제 선적이나 양육을 화주가, 화주 용선자가 해야 되는데, 이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이 정박기간을 초과해서 선적을 하거나 양육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이것이 계약의 위반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좀 부족하면서 어쨌든 정해진 기간을 초과했을 때는 그만큼 보통 이제 그 시간당 용선료에 해당되는 그 액수를 최선 배가 최선됐다고 해서 채선료로 지급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사전에 약정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약정 손해배상액을 최선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완전히 계약 위반으로 볼수 있을 정도로 그 기간을 우리가 이제 뭐좀그 사회 그 상관섭상, 또는 뭐 사회 통념상, 정박 기간을 초과해도 이 정도면은 뭐 계약 이행으로 볼수 있다 하는 정도가 최선료 기간인데, 이 기간도 초과했다 면은 이것은 불확정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초과정박 손해배상금을기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개 그 시간당 또는 일당 용선료에 해당하는 만큼 손해배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다지 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정박기간의 그 초과가 아주 심각하게 돼서 용선계약으로 볼수 없을 때 선박의 반성 문제 등의 계약 해제 문제가 해지나 해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어그 초과되는 시간만큼 용선료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결국은 정박 기간의 기산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정박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이제 다 투어지는데요 어이 정박 기간 그 합의할 때 문구가 굉장히 그 다양하게 사용되고 이 문구가 중요합니다 보통 사용되는 것은 as fast as can 또는 그 according to customer port라는 식의 규정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그좀 명확한 기준이 되지는 않죠 표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특정 기간으로 정하거나 또는 두 사우던트 덤퍼 데이 하는 식으로 선적 또는 양육율로 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정박 기간을 정하는데 있어서 일요일이나 공휴일 등도 산입하는 것이인지 의 여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국가에 따라서는 공휴일 날그 하역 작업을 보조해서 전혀 하지 않는 국가도 있고 우리 나라와 같이 어 1년 365일을 모두 그 음, 선적양육 작업을 부두에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항구의 어, 관습이나 어, 법률에 따라서 어, 정박기간을 우리가 음, 규정을 할때잘 합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러한 정박기간의 기산점은 어, 정박기간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언제부터 정박기간이 진행한다고 봐야 하는지 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아, 통상적으로는 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박기간 진행요건 이세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어, 선적시에는 세 가지 모두, 양육시에는 두 가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정박기간이 진행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박기간의 진행요건으로는 첫째, 선박이 선적항 또는 그 양육항의 목적지점에 도착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 도착선 요건, 즉, arrived ship 요건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선적 준비 완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예, 또세 번째로는 실제로 선적 혹은 양육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세 가지 요건이 이제 완성이 되었을 때 정박 기간이 개시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영국법상으로 어, 정박 기간의 기산점을 보면요, 가장 많이 이제 영국법 중급법을 쓰기 때문인데, 선주는 선적 시에만 선적 준비 완료 통지를 하야할 의무를 지게 되고, 양육 시에는 양육 준비 완료 통지를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대부분의 표준 항해용성 계약서에서 선주로 하여금 양육 준비 완료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양육 시에는 양육 준비 완료 통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의 정박 기간의 기상 요건은 첫째, 선박이 양육 지점에 도착하고 둘째, 실제로 양육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이제 용선자가 알아서 양육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다음은 예상 선적 가능일과 취소일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예상 선적 가능일은 a date at which the vessel is expected, uh, expected, ready to load 라고 표현을 하는데, 용선한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하여 선적할 수 있을이라고 예상하여 약정한 음, 이러한 날짜를 얘기합니다. 어, 또 취소일은 canceling date는 용선한 선박이 어느 날짜까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용선자가 용선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한 점이에요. 용선자가. 취소권을 취득하게 되는 그런 날짜일입니다이 날짜나 시간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강의 우선 계약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상 선적 가능 일은 언제쯤 선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선적 준비를 해야 되는데 화주 입장에서는 또 선박은 뭐그 태풍이라든지 돌풍이라든지 여러가지 그 조류나 일기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비행기나 아 비행기도 아니죠 주로 뭐 철도 같이 딱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고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인 이제 그 선적 가능, 이런 것이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예상 선적 가능에 대한 이제 이런 분쟁이 또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고 됩니다. 정해놓는데도 결국그 해석의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 일자의 작성에 대해서는 용선자로서는 언제쯤 선적이 가능한지에 대해 예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상 선적 가능일을 약정할 필요가 있지만 선주로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예상 선적 가능일까지 선적항에 도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자 이해를 조종해서 통상 예상 선적 가능일을 정한 다음에 그로부터 일정 기간을 두고 취소일을 정하여 선박이 취소일까지도 도착하지 않는다면 용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해 용선 계약의 이행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해 용선 계약은 그네 단계로 이행이 되는데요. 선적할 장소로의 예비 항해 단계, 또 선적 작업 단계, 양륙할 장소로의 운송 항해 단계 양육 작업단계 이렇게 네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선적할 장소로의 예비항의 단계와 양육할 장소로의 운송항의 단계는 선주가 단독으로 이행해야 할 내용이고요. 그 선적 작업단계와 양육 작업단계는 용선자와 선주가 공동으로 이행해야 할내용이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예비 항의와 운송 항의는 선박 소유자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선적이나 양육 작업은, 어 당연히 선적 양육을 용선자가 보통 하는 조건, FIO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지만은, 어 선박 소유자층에서 이제 저 선적 적부를 위해서, 어 선착 내부를 비워주고, 그 다음에 선박의 그, 이, 뭡니까, 스테빌리티를 위해서 이제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화물이 많이 실리게 하기 위해서는 본선 측에 여러가지 그승력지시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동이행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이제 귀속이 되는데요.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악천후나 선적항에서의 혼잡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와 같이 선주나 용선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이 지연된 경우 누가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를 해석하는 원칙은 용성 계약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연이 발생한 각 단계별로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그 채무자 부담주의라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위그 임상의 각 단계의 종결 시점과그 다음 단계의 시작 시점이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이때 이제 그 선적과 양육 작업 단계와 단계의 경우는 종결시점이 언제인지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예비항해 단계와 운송항해 단계의 종결시점, 즉 선적 작업과 양육 작업을 위한 정박기간의 기산시점이 언제인지는 명확하다고 볼수 없고 이에 따른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통상 선박이 도착하고 선적 준비 완료 통지를 하고 실제로 선적 혹은 양육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등세 가지 또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정박 기간이 개시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항해용성 계약의 주요 내용과 어, 특히 기간, 정박 기간과 관련된 정박 기간 관련된 뭐 최선료, 초과 정박 손해 배상금, 어, 조출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아,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살펴보시고 또 다른 자료들 조금 더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첫째 항의용성계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박기간의 개시요건을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제23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